캔더스시티에서 캐서린을 잃어 그주모자로 추정되는 헨리의 복수를 갈망하는 주인공은 배시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은총의 도시 그레이스시티에 도착합니다. 그레이스시티는 지금까지 외부의 침입을 불허하여단한 번의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무적의 요새였습니다. 주인공은 그곳의 지휘관이자 아직게그의 달인 토오루, 지금은 뒤로 물러나 있지만 이전 그레이스시티의 지휘관이었던 하이프, 전선의 작전참모 세니아, 그리고 5년 전 각성하여 서부전선을 혼자서 방어하고 있는 베테랑 소울르코케인바레가 대면하게 됩니다. 케인바레를본 주인공은 이질감을 느끼고, 케인바레는소울르코끼리는 그러한 직감으로 서로를 알아챌 수 있다면 잘 알아두라 말합니다. 그러한 소울르코들은 5년 전 어떠한 사건의 기점으로 죽거나 행방불명되었으며케인바레는운 좋게 살아남았다 말하는데, 그사이 제레미라는 일반 병사가 동경하는 주인공을 보러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재 복수의 온신경이 쏠려있는 주인공은 이를 무시하고 거닐던 중 로브를 쓰고 있는 남자인 네브와 그를 호위하는 로이를 만납니다. 네브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의 별숨리그를 위해 쓰고 있는 물죄였고 별숨리그는 그의 자산의 통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호위를 붙이고자 있던 것이 중2병 말기인 능력자 로이였습니다. 인사를 마친 주인공은 토우루한테 돌아가 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클라우드림은 현재 3파전이 진행중이며 이는 소울전크 인류, 그리고 배식끼리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배신은 인간과 닮았지면 엄연히 다른 존족으로 인간이 소울 에너지를 가진다면 배신은 대자의 에너지를 지니고 소울 오커가 마음의 힘에 따라 힘의 크기가 결정되듯 배신은 욕망의 크기가 힘의 크기를 결정되며 소울 오커와 마찬가지로 대자의 에너지에 특화된 족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신은 현재 네 세력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헤비메디텐션 신진사회 구축해 닐 킹덤 레피드 플레임으로 칭해지고 있었고 그중 그레이스를 노리는 레피드 플레임은 호전적이며 힘에 대한 갈망을 욕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마릴리스를 통해 로젠이 갈고하던 실험을 성공한 헨리는 전용 헬기를 타고서 동부 네드컴퍼니로 가려했지만 군사기업인 별습리그의 감시막을 피해야 했기에 운송수단을 갈아타며 눈을 피하려 했고, 네드와 동맹인 레피드 플레임은 헨리의 추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별습리그를 갑자기 공격합니다. 하지만 별습 리그는 헨리가 고속도로에 고립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헨리는 급히 운송수단에 갈아타며 시선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정보가 담긴 usb를 차에 두고 내리게 됩니다. 이에 usb를 회수하려 레피드 플레임이 달려들었으나 분노 게이지가 꽉차 감정의 힘이 극도로 달한 주인공의 힘을 감당할 순 없었고 결국 별습 측은 아마릴리스 및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 정보가 담긴 usb를 확보하게 됩니다. 헨리를 놓쳤다는 사실에 또다시 분노하는 주인공이었지만 플로이가이 세계에선 캐서린같은 일은 흔한 일이라며 이상적인 복수를 알아 중재하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힌 주인공은 스카와 마다이를 깝니다. 스카는 플레마를 통해 플레마는 로젠을 통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인간에게 있어 소울로크급인 자신을 압도하는 주인공을 보며 힘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그대로 다리로 떨어지며 후퇴합니다. 무사히 네드컴퍼니에 도착한 헨리였지만 도중에 USB를 잃어버려 일이 꼬여버렸고 어떻게든 usb를 회수하기 위해 레피드 플레임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usb의 잠금장치를 풀수 없던 별슴리그는 네드의 비서실장인 라우퍼를 찾아가 풀어달라 으름장을 놓는데 라우퍼는 헨리가 급한 볼일이 있어 서둘러 문을 열어달라 부탁받은 직후 레피드 플레임이 건물을 점거해버려 해제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일단 네드컴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 헨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고 아니라면 시큐리티 박스를 통해 usb를 해제할 수 있으니 레피드 플레임을 몰아내어 준다는 거래를 하고서 수색을 하던 도중 상엽은 레피드 세력이 레드컴퍼니 장악이 너무나도 순조로운 데다 그 안에 있는 헨리가 무사할 리 없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 의문을 품지만 세니아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원했던 건 일단 가서 해제하라 합니다. 그렇게 레드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어 usb 안에 있던 것들은 전부 빼돌려졌고 별리리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 일단 거래대로 포이즌을 뚜까 패고 오는데 레드 측도 어쨌건 의욕을 벗기 위해선 꼬리를 자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아마릴리스 리포터 프로젝트에 관련된 예산, 플로우, 수치, 결제 리스트, 책임자 전부 밝히고 헨리 이사의 독단임을 강조하며 보고가 없었다 잡아댑니다. 그 대가로 울프크라인 작전 및 헨리 수배령을 내리지만 세니아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란고 눈치챕니다. 하지만 수군의 해결한 작전에 지원을 거부할 순 없으니 불문에 붙일 수 밖에 없었고 힐 브레이크라는 전체의 FRER을 날려 날파리들을 전멸시킨다는 작전인 울프크라인을 이행합니다. 규모가 큰 작전이만큼 케인 바를 또한 투입하게 되고 소울어커 둘이서 전차를 호위하며 나아가 가로라 부대의 80%를 사살시킵니다. 이렇게 레피드 플레임이 가로라 부대를 믿기 삼아 시간을 보는 사이, 네드 레피드 연합은 재빨리 다음 단계 준비를 행합니다. 네드는 캐서린의 재료로 한 실험의 결과를 베시한테도 적용하고 싶어 했고 베시 또한 힘을 갈망하는 족속인데다 스카는 앞서 소울 에너지의 힘을 주인공을 통해 느꼈기에 해당 실험에 자원하고서 이들은 소울 에너지를 모을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데브타운으로 향합니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별숲 측은 포상휴가를 400장씩 뿌려대며 축제 분위기였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소울오크인 주인공은 홧김에 킹과르라한테 죽방을 날리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자가용이 흠집이 나모습이여이 빠진 팔콘을 달려대기 시작했고 원래대로라면 소울오크 둘이서 묻어버리려 했었으나 케인바릴은 데브타원에 뭔일이 일어났다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주인공은 혼자서 파이콘을 조업했지만 팔콘은 그런 주인공을 보며 아두나의 진짜적을 모른다고 말하고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신경쓰이는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레이스에 와서 혼자 간부 3마리를 전부 조진 주인공은 영웅이 되었고 제레미의 밑도 끝도 없는 믿음과 칭송을 받으며 권닐던중 로이와 네브의 잡담에 끼어들게 되는데 주인공을 부러워하는 로이가 소울워커가 되고 싶다는 말에 네브는 순수한 마음가짐을 지녀야만 소울워커가 될수 있다며 변덕쟁이인 로이는 불가능하다는 떡밥을 던지고서 산책을 떠납니다. 이내 급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는 다름 아닌 데브타워의 대량 실종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착한 데브타워는 적적한 분위기에 들리는 소리라곤 빗소리뿐이었으며 있어야 할 사람 대신 옷자락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가지고가 분석해본 결과 사람의 피부가 옷에 달라붙어 있었고 소울에너지를 사람이 넣어 인위적으로 터뜨려 신체파편펜이 옷에 달라붙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재차가서 확인해보니 템페스트라는 기기가 소울에너지를 모으고 있었고 급히 제거한 뒤 이들이 소울에너지를 어떻게 쓰려 했던 것인가를 확인하던 중 기기 자체가 어디서 본 것임을 눈치채고서 서둘러 라오팡한테 달려가 추궁을 가합니다. 세드리는 템페스트가 쓰던 기기가 레드컴퍼니에서 개최한 컴퍼러스에서 나왔던 공기 중에 퍼지는 증발하는 소울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소울파이프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레드 측은 이대로 멈출 수 없기에 또다시 헨리의 이름을 빌려 책임을 회피합니다. 웰숲은 기다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행한 결과 그레이스 외벽은 가볍게 날리 소울에너지가 응집된 곳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파견나갔던 힐리와레피드 플레임은 서로를 비꼬지만 어쨌건 그들의 새로운 도약에 준비하고 있었고 그곳에 도착한 주인공은 괴상하게 변한 스카와 마주하게 됩니다. 힘을 우선시하는 배시답게 강력한 소울워커의 힘을 갈망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의 소울에너지에 의지하고자 했으며 그 소울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브타운은 300명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들은 주인공은 다시 한번 격하게 분노하여 결전을 뛰어듭니다. 스카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버렸기에 힘의 의문을 품게 되었고 소울에너지는 스카를 거부하며 빠져나갔으며 주인공은 스카를 사정 봐주지 않고 처단합니다. 실험이 제대로 실패한 네드 레피드 연합은 내부 분열이 생기려하나 스카와 팔콘을 잃은 레피드 세력은 전력이 반으로 줄어있는 상태였기에 인류와 배시의 전쟁에서 이득을 취하던 네드컴퍼니는 별숲 쪽 전력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두 세력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비밀기지에서 별숲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첫 번째로 지금껏 캔더스에서 연구원들과 캐서린의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정보 그리고 새로나온 소울워커인 주인공과 접촉하며 얻은 정보 이 둘을 합쳐 새로운 병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거짓 정보를 흘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라우퍼를 다시 한번 별습리그로 보냅니다. 라우퍼는 헨리가 2년간 자주 들렀던 곳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천마리의 레피드 세력이 감지된다 전합니다. 이는 알려져 있는 레피드 플레임의 총 세력과 거의 흡사한 수치였고 이에 기습을 통해 해당 구역을 습격할 것을 권고하지만 자신들은 용병 부대에게 모으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회피하며 별습칙 병력만의 대동아에 우선적으로 기습작전을 이행해야 한다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별습리그는 급히 선발대를 편성하고 기습작전을 준비하며 주인공 또한 투입이 되려던 때 토우르가 부릅니다 그레이스에 오고서 처음엔 복수에 사로잡혀 불안했지만 이윽고 그 정신을 차리고 레피드 플레임 세력을 차례차례 해치운 주인공이었기에 그들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나오기 전 클라우드림에는 빛나는 재능, 꺾이지 않는 의지, 때묻지 않은순수함을 지닌 최강의 소울워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오만에 빠져들었으며, 결국 손대선을 안낼 영역에 발을 들였고, 헬슬리그는 역사상 최강의 소울워커를 잃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동급, 아니 그 이상의 행적을 보여주는 주인공을 보며 오만에 빠지지 말라 당부를 하고 기습작전에 나가게 됩니다. 별습측도 위성으로 훑어본 결과 여론이 감지되었기에 그 이상의 의심을 하지 않았고 선발대 를 보내게 되나 이를 준비했던 레드 레피드 연합은 역으로 기습을 가해 선발대 를 전멸시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별습리그는 이제서야 레드컴퍼니가 레피드 플레임과 손을 잡았고 그 동맹의 이유가 다름아닌 별습리그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생존자를 구출하는 것이었고 주인공은 반드시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하러 와달라는 제레미와 상협을 떠올리며 레피드플레임의 기습부대를 역으로 전멸시키며 돌파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주인공의 눈앞에는 암살부대와 사망한 상현및 보급 부대가 보였고 제레미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또다시 참사를 겪은 주인공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암살부대의 지휘관이 팬텀을 처단하는데 팬텀은 이 전쟁을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에 남기며 사망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영웅 중 하나는 목숨을 잃었고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절망한 제레미는 그 분노를 주인공한테 향했고 자신을 잘 따르던 제레미였기에 그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괴숩리그는 미성으로본레피드 플레임의 여론이 전부 데코이, 즉 리끼였다는 것을 확인했고, 흔적을역추적하여 그리스 외곽의 네드컴퍼니 비밀기지를 발견합니다. 이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라 판단한 토오르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대동하여, 해당 비밀기지를 에어리어 나인으로 명명하고 수색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방해공작이 많았기에 네드제 EMP를 이용해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헨리를 추적하는데, 그 와중 상엽을 잃어 좌절하는 라우퍼를 만나게 되고, 라우퍼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별접측을 농간에 섰으나 자신의 손으로 상엽을 죽였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었고 소중한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남은 인생을 상엽을 위해 살고 싶다면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던 일이라는 걸 되새긴 주인공은 눈감아주고 라우퍼는 시크릿 룸으로 가는 정보를 넘겨 헨리와 대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 룸에 도착한 주인공은 레드컴퍼니가 숨겼던 비장의 무기인 니어 소울로커 라반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 또한 오리진의 소울로커한테는 비비지 못했고 헨리는 급히 도주함과 동시에 비밀기지 어딘가에 숨어있었던 다른 리어소울로커도 도주합니다. 이 건이 별습려그에 도달하자 이 이상 봐줄 수 없다 판단한 별습려그의 오더 오브 로드는 특무 독립부대 에스퍼와 감찰부대 오르카 등 가지고 있는 최강 전력을 동원해서 헨리 를 추적하고 주인공은 에어리어9에서 사출되어 도망친 리어소울로커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그 목격자는 루인 포트리스, 네드와의 불가침 조약으로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므로 사정없이 파이치기 위해 조사단을 앞서 파견합니다. 주인공 또한 출발 해야 하나, 일단 인사라도 돌리러 돌아다니던 중, 네브가 불러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브는 예전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인류를 돕던 의지가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녀가 있었으며, 그녀 또한 의지의 화신같은 존재였기에, 둘은 힘을 합쳐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갔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가 깊어지던 중 네버는 자신의 길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길이 달라지게 되자 그녀는 네버를 불꽃으로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자 같았던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기에 원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자신 또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걸어 나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버한테 희망을 주고서 주인공은 루인포트리스로 떠나게 되는데 한편 이 모든 일을 꾸몄던 로즈는헨리를 불러 사태가 이징영까지 흐른 것을 책망합니다. 앞선 계획에서 배숲리그의 전력을 약화시킨 것은 좋았으나 자신들이 병기를 삼으려던 이어 소울워커 중라바는 빼앗기고 나머지도 도망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캔더스시티부터 행하던 소울에너지 실험은 배신에 넣었다가 소울에너지가 빠져나가 실패를 했고 소울정크에 넣는 실험에서는 때마침 캐서린이 감염되어져서 캐서린의 재료로 하여 아마릴리스로 각성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비율도 정도의 인공샘플로는 그 정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샘플을 포획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소울전크 코드네인 퀸 확보를 헨리한테 지시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진 중점은 다름아닌 플레이어블 소울워커 때문이었고 로제는 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제거할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전페러라의 이전과 같이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제레미는 상엽을 그리워하며 주인공을 원망하고만 있었고 로이는 제레미한테 다가가서 제레미, 힘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묻고, 제레미는 그런 로이를 보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레이스 시티의 큰 주제는 배시지만 정확하게는 자신이 그리던 이상이 찢어지는 것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어 이기에 대항하려 했지만 결국 이익을 추가하면 눈이 멀어 서로 싸우게 되고 지금껏 영웅으로 칭송받던 주인공이었지만 그 끝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는 없기에 자신이 그리던 이상,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갔던 이상이 동시에 찢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로크타 벤자민이 캔더스시티 캐서린의 결말을 암시하듯 캔더스시티에서도 복선이 있었는데 그 주체는 다름 아닌 리타입니다. 리타는 처한 환경이 좋지 않았기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향인 캔더스시티를 떠났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온갖 수단을 전부 동원해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고 서 돌아왔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추억은 추악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하다못해 마지막 희망인 도시라도 재건하고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전과는 반대로 온갖 수단을 전부 동원해 악착같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돈을 벌때 악녀나 마녀라 불렸던 인상은 버릴 수가 없었고 리타의 진심을 알수 없던 주변 사람들은 리타를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리타는 주인공한테 자신의 돈을 주며 도시 재건을 위한 여러가지 부탁을 하다가 캔더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솔한 말을 꺼냅니다. 여러 사건에 해결한 주인공은 영웅이라 불리기기 마땅하지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은 주변 사람들은 주인공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온갖 멸시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이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침묵의 수호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물들어 빛을 저주하고 그림자 속에서 복수를 꿈꾸는 복수자가 될 것인지 물론 비관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케인바릴이 마음을 잃어 무너져버린 스카을 보며 자신을 의이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면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하기도 하고, 그 이전엔 로크타운 에필로그에서 의문부대 포춘이 언젠간 소울워커의 마음을 갖고 노는 자들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나서겠다며 주인공에 들여 받쳐주겠다는 암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떡밥을 지닌 이야기는 한숨으로 넘어오면서 싸그리 삭제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레이스시티에는 흥미가 가는 인물이 여럿 존재합니다. 또 다른 소울워커인 케임바릴는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옛 기억이 없으며, 터부전스는 혼자서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베테랑 소울워커입니다. 지금은 후드를 쓰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것 없이 포니테일의 강력한 헬창으로 트라우마 또한 없어서 었 말투 또한 그야말로 용기라는 말이 어울리듯 상당히 강경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퀘스트를 보면 어투가 상당히 강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시절의 잔재라 보시면 됩니다. 네버는 소울워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유산의 인류 공원을 위해 별숲에 기부하는 대부호입니다. 그리고 네브의 곁에 있던 그녀에 대해 심판자 같다는 언급을 하는데, 이는 프롤로그에서 로스카가 말했던 소울로커의 근본설정인 어긋난 세계를 되돌릴 심판자에 비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인바릴이 마음을 꺾이면 끝이라는 말과 함께 마음의 강함이 힘이 된다는 것을 보면 네브는 이능력자였으며 그녀는 소울로커로 네브가 마음이 꺾여 잘못된 길로 가려하여 세계가 어긋나려하자 네브의 그녀가 심판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네브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는지 내부는 힘을 되찾지는 못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 별습력에 후원을 하는 식으로 인류에 공헌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힘겹게 활약해나가는 모습에 그녀가 비추어보여 질수 없다 하면서 다시 일어서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이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바윤 파나틱스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로이가 주인공을 부러워하면서 소울워커로 환생이나 해볼까 하는 말에 내부가 변덕쟁이는 소울워커가될수 없다는 말을 꺼내어 로이가 변덕쟁이라는 공인설정을 부여하고 평범한 인류에서 공백의 광신도로 변질되었다는 가능성을 만들었으며 이전에 힘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집단으로 언급되던 것이 네드컴퍼니아 바큐 파나틱스교인 만큼 마지막으로 힘을 원하십니까 하는 한마디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바큐 파나틱스의 떡밥을 던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로이와 라는 소꿉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현재 스토리의 허점이 상당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로 데자이어 워커는 설정으로 투성이가 됩니다. 앞서 말했던 소울과 데자이어의 공존이 의미하는 바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 어찌되었건 내부나 스카와 같은 결말로 비교됩니다. 그럼 이걸 건너뛴다 해도 정말로 흑화상태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프론트라인에서 인성을 잃었던 모습을 참고해야 했습니다. 현재 데자이어 워커의 상태를 보면 이게 욕망에 빠진건지 이미 해소된건지 분간이 안갈 수준이니 치이나 에프넬의 스토리에서 네드는 사실 도와주려 했다는 이야기는 개소리입니다. 애초에 도와줄 생각이 있었으면 울프크라이 작전이 진작에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가능했으나 네드는 이를 거절하고 있던 것이었고 대놓고 별습 타도를 위해 레피더와 손잡았다는 사실부터 공인입니다. 또한 플레임브레이커에서 네드가 지원을 가려하나 거부했다 하는데 당장 이전에 네드컴퍼니 내부에서 RBRF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작전을 수행했었고 네드의 지원에 왕창받아 울프크라이 작전은 역대급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제와서 불신이 생겨서 지원을 거절한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됩니다. 그냥 지원 안가고 뒤지라 쌩 깐겁니다. 웨스토어에서레피드 플레임이 팔콘과 팬텀의 플레마파 그리고 스카와 포이즌의 네드파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하는데 플레이어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플레마한테들은지 얼마 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레이스 주변에서 머물던 레피드 플레임 세력이 로크타운 캔더스시티의 이야기를 알았을 리 전무하고 이는 동맹 세력인 네드컴퍼니를 통해 입수한 정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분해되었다면 스카가 그 정보를 알 방도가 없었고 프론트레인에서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태로 팔콘이 새로운 도약을 운운하고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게 핵리마 포이즌, 그리고 스카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즉,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는 것도 개소리입니다. 웨스트워의 개략적인 시나리오는 레피드 플레임 세력이 그레이스리 침범할 내부까지 기습, 그리고 기습을 막던 중 침범한 플레마가 마을 하나를 폭격, 플레마한테 정신 팔린 사이 외부의 레피드 세력이 총공격, 그 총공격을 막으려면 큰 피해가 발생하니 침공을 막을 것인지 플레마를 막을 것인지 선택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스 시티는 지금껏 외부의 침입을 단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요새로, 레부 컴퍼니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일단 침입부터가 설정 오류입니다. 플레임 브레이커에서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는 선발 때전멸이 끝인 수준으로, 본대는 여전히 굳건히 그레이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본대의 공세를 막기 위해선 큰 피해를 입어야 했냐인데, 애초에 케인바의 스펙이 혼자서 서부전선을 전담할 정도로 존나 짱짱 센 수준이며, 이렇게 테네브리스 이후로 최강의 소울워커라 불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게 플레이어블 소울워커이고, 그런 플레이오블 소울워커가 8명인데다 모든 병력이 집결된 상태에서도 피해가 클 정도였었다면 호전적인 에피드 플레임이 케인바를 혼자 있었을 때 진작 쳐들어와서 그레이스시티 멸망했었습니다. 또한 포스 스트레이크 헤비기어즈 특무독립부대 에스퍼의 능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루인 포트리스에서 압수한 병기들은 네드가 인류를 상대로 적으로 돌리시를 대비하려 만든 것이라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물량도 쩔어서 이를 이용해도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플레임 브레이커 때 확인한 레피트 플레임의 전체 개체수는 천가량으로 큰 세력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막는데 큰 피해를 입는다고? 그렇다면 플레마의 위력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설상 현재 플레마의 위력은 각성체 소울전과 동급입니다. 플레마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 준비했던 게 그레이스 시티의 마을 하나를 전소시킨 건데, 플레마는 그 후폭풍으로 뻗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장 로코타운에서 만났던 카인이 그 정도의 피해를 입힌 전적이 있었으며, 그보다 더 강한게 에드가이고, 에드가의 스펙부터가 마을이 아니라 도시 하나 가볍게 난리 변기를 생산하는 수준입니다. 인정하게 말해서는 에드가가 손가락 두개로 플레마 보내버릴 수도 있을겁니다. 진지하게 초반에 나온 카인조차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정도이고요 또한 정말로 플레마가 이전에 베테랑 소울워크 15명을 학살해 정도였다면, 이전에 소울워크가 많았을 었때 인류가 우세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됐습니다. 진의 캐봉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멘에 말하자면, 진은 포이즌을 보자마자 하루나 이리스보다도 먼저 나서서 뚝배기를 날려버리려 했어야 합니다. 진의 정체성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고, 에드가가 사람들을 각기 격파하며 사살했던 이성을 잃었었으나, 캐서린을 구하지 못했다는 충격이 마음까지 잃을 도... 뻔했고, 플레임 브레이크에선 상엽을 비롯한 선발들을 구하지 못하자 또다시 이성을 끈에놓아버린다 그렇게 스카가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목적을 위해 데브타운의 주민 300명의 목숨을 이용하자, 다른 플레이업을소울로커하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분노를 보였고, 웨스트워에서 포이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너희들을 이용한다는 말이 듣자마자 진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했었던 것 데브타운의 사람들, 그리고 스카였어야 합니다. 또한 플레임브레이커 사건 후로 레드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 헨리 라는 단서를 잡았음에도 함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등 상당히 심중해지기에 로젠이 구하러 왔다할 시또이 자식들한테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려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하면서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개판이 된 원인을 따지자면 스토리 작가의 기량 부족으로 앞뒤 떡밥 신경쓰지 않고 막쓰다보니 뒤적기고 부정당하고 꼬여버렸고 일단 극적인 전개는 필요하나 빌드업 해온 것들이 없을 뿐더러 이전 전개에서는 이미 완성단계에 철저한 데뷔까지 되어있는 상황이었기에 아 아무튼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전 것들은 무용지물이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억지가 상당히 가미된 전개를 이끌려 있사단이난 것입니다 다들 소울워커 모임권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어셈블 이후 파워밸런스 어떻게 맞추려고 저었는지 상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입 또한 조져버렸고 그래서 플레이어블 소울오크는 케인발에 만도 못한 병사 1,2,3,4,5,6,7,8로 전락해버린 뒤싹다 같이 덤비어 플레머를 해칠수 있다는 말같이도 않은 전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성장 맞냐? 끝으로 그레이스 시티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에 대해서인데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로젠입니다 그레이스뿐 아니라 캔더스 시티부터 루인 포트리스까지 모든 사태의 주범이 로젠이며 애당초 헨리 또한 장김말에 불과하다는 시기의 묘소가 캔터스시티부터 있었습니다. 거기다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로젠이 몰랐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고 세니아가 간파하고 에필로그에서 대놓고 인간과 인능력자대량형 박퓸베인, 베시한테까지 소울에너지를 주입시키는 실험에 주무자라 나오며 더 나아가 오리진의 소울전크 퀸한테도 실험을 해보라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애초에 아마릴리스 USB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간 것이 이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함이며 그 최종 책임자가 다름아닌 로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웨이에서 로젠이 간지나게 등장하는 씬의 병기들은 캐서린의 시체로 이루어진 것이라 봐야 합니다. 안장하겠다 진짜. 제 이름은 노아. 오리지널인 당신의 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호! 오리지널! 네가 노아를 엉망으로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가자! 가자! 주파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하하 <웃음> 망할! 역시 가누! 지금 당장 서둘러라! 뭡니까 갑자기? 시끄럽게. 뭐? 어, 별숨 네기놈이 어째서 이야기 에시지만 내가 그렇게나안 쓰진 않을 거야 닉시드를 육시드. 쓰겠어 닉시드? 넘바리스님 아벨, <웃음> 아직 멀었나요? 이 어, 상태 오래 유지할 <웃음> 수 없어요 <웃음> 응. 끝났어, 이제 가자 아하, 유쾌한 친구들이군요 도망가게 두진 않는다 여기서 죽는 거야 넌 조금 다른 것 같군 그뿐일 테지만